이번 미션에도 똑같이 페널티가 있는데요 이 페널티는 이 빨간색 브릭 하나당 마이너스 3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총한 미션에 받을 수 있는 개수는 6개입니다